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훈 수영입니다. 야, 오늘 창업 아이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코로나 이후 포스 코로나 시대와 함께 이 아이템 템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시장 판도가 완전 바뀜에 따라서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아이템을 그대로 운영을 해도 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컨셉 전환 업종 전환을 해야 할지 뭐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요즘 최적의 아이템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을까요?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 할까요? 이런 질문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정석, 수학의 정석 생각나는데요 야, 창업 아이템의 정석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yeah. 템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있죠. 상권입니다. 서울 상권 아이템과 지방 상권 아이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상권 그러면 서울시가 960만, 경기도 한 1,380만, 인천이 한 300만 정도 되죠. 도합 2,600만이 모여있는 이 서울 상권 아이템이 나을까? 아니면 우대광역시를 비롯해서 지방 상권 아이템이 나을까? 동일한 아이템이라도 서울에서 하느냐 지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3년 동안은 서울 상권보다 지방 상권이 강했습니다. 동해안 7번 국도 상권 남해안 부산에서부터 통영 거쳐서 여수 찍고 목포 천사도시까지 남해안 벨트 그리고 목포에서 군산을 거쳐서 저쪽 안면도, 인천까지의 서해안 벨트,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호황을 누렸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상권, 소도시 상권입니다. 이렇듯 아이템을 생각할 때는 저는 상권 변수를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상권이고 어떤 입지? 어떤 점포에 맞는 아이템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아이템은 서울 아이템이 강세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아이템이라도 지방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 상권과 지방 상권과 함께 또 다른 상권은 주택가 상권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 상권, 재래식 주택가 상권, 이 원투룸 빌라 상권, 이 주택가 상권,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 시대의 주택가 상권은 슬세권 타이틀로 뭐전국의 수많은 5만 5천 개 편의점 상권 같은 경우는 주택가 상권 깊숙히 파고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주택가 상권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피스 상권 어떨까요? 저희 선능역 같은 이런 테란노, 뭐 서울 같은 경우 마포서소문 광화문, 뭐 상암동, 뭐전국 천국의 청, 시청, 법원, 검찰청 상권, 다 오피스 상권 아닙니까? 오피스 상권의 핵심 수요층인 남녀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아이템. 정말 상권별로 상당히 온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가 상권어쩌습니까전국에난 200개, 4년제 대학 상권이 있죠. 사실은 이 대학가 상권은 코로나 3년 가장 힘들었던 상권 중 하나 아닙니까? 오피스 상권도 그렇습니다만 대학가 상권도 코로나가 거치기 시작하면서 요즘 상당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피스 대학가 공이 코로나 이전으로 100%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오피스 상권에는 최근에 재택 열풍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내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조용한 퇴사 오피스 빅뱅 이런 트렌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피스 상권과 대학가 상권 주택가상권 결국은 차이점은 주수요층을 야 주택가상권의 주민층 가족 단위를 타깃으로 하는 아이템 뭐 오피스 상권은 직장인을 위한 그들의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아이템, 전국의 대학가 상권에는 야 20대 대학생, 청춘들을 타깃으로 하는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아이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어, 코로나 시대 때 대박을 누렸던 관광지 상권, 연간 관광객 수 200만 명 이상 정도가 모이는 관광지 상권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수상권 어떻습니까? 특수상권의 범위는 뭐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상권, 뭐 이를테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상권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업무용 빌딩, 뭐 백화점, 다 이런 특수상권 내에 인스토어 매장이 됐던 그 안에서 순대료나 수수료 체계로 직접 운영하는 특수 상권이 있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이템도 어떤 상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투자 볼륨도 달라지고 수익 창출의 볼륨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좋은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입니까? 안 좋은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입니까? 좋은 아이템, 나쁜 아이템. 구별법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저는 아이템을 판단하는 기준.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먼저. 번째는 투자 수익성이죠. 저는 좋은 아이템의 기준이라면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소 세후 순이익이 2% 이상 된다면 월 2%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2부장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부장사가 목표는 아닙니다만 미니멈 최소 가치로 2부장사는 돼야 된다는 거죠. 2억을 투자한 창업자라면 한 달에 4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은 떨어질 수 있는지 없는 두고 좋은 아이템과 나쁜 아이템 저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사이클 수명 곡선입니다. 저는 좋은 아이템의 수명 곡선은 최소 3년, 5년, 10년 정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알팍한프랜차즈 브랜드는 1년을 넘기지 못하는 아이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평가도 빼놓을 수 없, 없습니다. 이건 퇴직자 창업 시장에서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만 남보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 야, 어떻게 야어 그런 아이템을 할 수가 있어? 남보기에 흉하다. 어,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선호도에서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나쁜 아이템으로 분류했습니다만 수익성 관점에서는 꼭 보기 좋다와 보기 나쁘다가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준은 기술 전문성입니다. 저는 좋은 아이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전문성. 첫째, 좋은 아이템일수록 그 전문성을 숙련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요. 반면 나쁜 아이템은 숙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짧다는 얘기는 진입 문턱이 낮다는 거죠.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따라한다는 것은 금방 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공국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때문에 저는 기술 전문성 측면에서 숙련 기간이 오히려 긴 아이템, 어려운 아이템, 좋은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뭐 요즘 웬만한 프랜차이즈 아이템 보면 일주일 교육한 아이템 저는 결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저는 좋은 아이템의 기준은 창업자의 행복 가치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부자는 될것 같은데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창업시장의 핵심 가치는 창업자가 행복해야 된다. 창업자의 행복지수라는 차원에서 행복지수가 높은지 낮은지가 좋고 나쁘지 아이템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척도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될것 저는... 같습니다. 그다음 아이템과 라이프 사이클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유행 아이템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모든 아이템이나 모든 브랜드나 모든 상권이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라이프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수명곡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인생, 어떤 게 좋은 인생입니까? 좋은 인생은 이렇게 평탄한, 야내 인생은 고속도로야 이런 아이템, 좋은 아이템입니다. 창업시장에서는 안정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템. 사실은 근데 이런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찾아보면 오 어, 이런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런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템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은 야 이렇게 이런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퇴기 뭐 이런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아이템은 이런 사이클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행 아이템의 사이클은 어떨까요 단기간에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갑자기 시장에 많이 생길 때 우리 인생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합니까 로또 인생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인생 저는 이 로또 1등 맞으신 분 인터뷰 한번 한적 있는데요 로또 1등 맞으신 분의 꿈 뭔지 아세요 로또 또한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하지만 야 지금까지 로또 또 1등 두번 맞았습니다. 이런 뉴스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행 아이템도 똑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 이렇게 쫙 상권에서 빠르게 공급 과잉으로 갈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순간 그 속도대로 내려오는 게 유행 아이 템의 보편적인 공식입니다 모든 아이템이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템은 쫙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면서 다시 또 조정기를 거치죠 그러면서 또 보합세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 유행 아이템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가 창업의 선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유행 아이템으로 돈을 법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창업의 선수들은 남들 안할때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에 그리고 남들이 마구마구 뛰어든 한 8분응선 정도 되면 모든 투자 원금 회수하고 바로 엑지 타죠 엑시 엑지트. 여기에서 유행 아이템을 잡고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 상투 잡는 얘기가 창업시장에서도 똑같이 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하고 바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이게 유행 아이템의 위, 리스크라고 합니다만 선수들은 남들 안할때 시작해서 남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하면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 창업자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창업의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지. 지금 무슨 사업을 끝냈는지 이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 창업 아이템 선정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프랜차이즈 아이템과 전수 창업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습니다. 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아이템 야 공정에 보면 오늘 날짜로 보니까 11,899개 이 중에서 80%는 외식 아이템 5%는 도소매업 아이템, 15%는 서비스 아이템이 공정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랜차이즈 아이템과 전수창업 아이템은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이 나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수창업 아이템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아이템 같은 경우는 내가 몇개 가맹점을 동시에 굴리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가 아주 강할 수 있죠. 반면 전수창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내가 가질 수 있다. 다는 측면에서 또 매력 지수가 충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수창업과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아이템의 구별법 다섯 가지 단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투자 금액에서 프랜차이즈 전수 창업 당연히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투자 금액이 최소한 30% 이상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명 곡선 어떨까요? 수명 곡선도 사실은 아이템마다 브랜드마다 천양지차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프랜차이즈 아이템의 수명 곡선이 요즘 5년 이상 가는 브랜드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순이익률 어떨까요 순이익률은 야 우리나라 외식 브랜드만 놓고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매출액 대비 실재료 원가가 40% 미만 브랜드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원가가 높습니다 원가가 높다는 것은 마진율은 낮다는 얘기겠죠 때문에 순이익률도 당연지사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수창업 그러면 전수창업 아이템이 프랜차이즈 아이템보다 순익률은 높습니다. 기술 전문성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 모든 노하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죠. 반면 전수창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 노하우는 창업자한테 있는 거죠. 어떤 게더 나을까요? 행복가치도 한번 둘 필요가 있죠 아 어, 우리나라 최근에 아주 유명한 이 브랜드 치킨점 가맹점을 하시는 사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한달 매출액이 한 3,500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순이익률이 300만원 남짓 정도밖에 안된다는거예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가 안되는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열심히 해서 바쁘긴 한데 남는게 별로 없어요 이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이 프랜차이즈와 전수창업의 행복가치를 놓고 보면 물론 돈을 많이 번다면 일단 경제적인 행복가치는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 만족도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전수창업이 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프랜차이즈가 좋다 나쁘다 전수창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자의 투자 환경, 사업 스타 창업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훨씬 나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독자적으로 특히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수창업 형태가 더 행복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전수창업을 잘 비교하면서 아이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Yeah. 오늘 아이템에 대한 정석. 창업 아이템 정석을 정리했는데요. 공식 법칙 매뉴얼로 설명할지는 못합니다.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맞는 100% 아이템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따져볼 건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이템을 정해야 된다는 거. 특히 상권, 입지, 점포에 적합한 유연성 있는 아이템 선정.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수창업, 독립점 형태별로 아이템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아이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창업환경, 투자환경, 상권환경, 점포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창업자가 결정해야 된다. 결정하기 전에 머리가 아프시면 꼭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업 아이템의 정석 여기까지고요. 이 컨텐츠가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더 신박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